안녕하십니까 여유부분 남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예 그런 컨텐츠 맞습니다 돈! 저희 채널명도 저명 그거지 않습니까 여행하며 돈 버는 여유부분인데 어. 여행하는 거는 지금 계속 나왔는데 돈 버는 컨텐츠가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돈 버는 컨텐츠 예. 콘텐츠 소개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 대기업 광고회사에서 7년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 세계일주를 갔다 왔습니다 대학부터 마케팅을 전공을 하고 일본 광고회사 거기서 3년간 영업을 하고 4년간 팀장을 했습니다 예. 광고회사다 보니까 독으로 마케팅을 했겠죠 예. 제가 마케팅 쪽에 한 10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이 마케팅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앞으로 좀 풀어서 말씀 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잖아요 비즈니스 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신사임당님 뭐 자청님부터 해 가지고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달에 1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벌수 있는지 에 관해서 어 앞으로 차차 말씀을 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널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채널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구독자 수가 한 850명 900명이 좀 안되는데 어떤 기준이 다르겠지만 은 느려요 굉장히 느린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영상도 한 80개 이상 올려갔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첫번째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첫번째 채널 폐쇄를 당했습니다 첫번째 채널 좀 말씀을 드리면 어한 3개월만에 4천명 이상 태에다가한 반년도 안 돼서 한 5개월째 돼서 몽골 여행을 하다가 폐쇄되, 폐쇄가 됐습니다 폐쇄된다는 메일을 받고 멘붕이 왔는데 그때 이제 했었던 주력 컨텐츠는 스마트 스토어 어떻게 예, 마케팅을 하냐 스마트 스토어의 마케팅 방법이죠 예. 그래서 구독자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단시간에 자 그거에 반해서 지금 두 번째 채널 주위 지금 댓글도 많고 주위 분들도 많이 그러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왜 그러냐 뭔가 좀 변화를 꽤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뭐 충고라든가 제안 같은 거 많이 받는데 여행 영상이다 보니까 특별한 이제 목적이나 메시지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 여행 일상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지 습니까 구독자 수 1,000명이랑 재생시간 4,000시간인데 사천 시간 이미 클레어를 했고 지금 이제 구독자 수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제, 본, 제 본업을 살린 마케팅적인 요소를 이제 잘 풀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크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웃음> 첫 번째는 <웃음> 여행을 하면서 디지털 로마드로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좀 흥미로우실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올해 목표가 직업 10개 갖기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10개를 만들어 보겠다 직업 10개를 갖고 올해 안에 월1 0 0 0만원순수 이제 남긴다 라는 걸 목표로 갖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챌린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자세한 사항은 다음편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유튜브 채널은 추가적으로 두 개는 어 오토바이 지나가네요 요번달에 아마 새롭게 두개를 하나 두개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예. 첫번째가 캠핑용품 쪽 하나랑 두번째는 60대 분들 5, 60대 분들을 위한 컨텐츠 아 채널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 와이프랑도 지금 스마트스토어도 하나도 개설을 해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뭐 번역 이라든지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 이라든지 하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 포함해서 여러분께 결과까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많이 이제 힘든 시기인데 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다들 이제 건강하고 건강한 부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 꼭 구독 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었어요